어, 이러면 조이 2 뒤져 뒤져 <웃음> 두방컷? 아너 여지가 없잖아 너뭐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부셔 엥 아파요 여기까지만 굿아목자5천명 어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부캐로 치명타 클레드? 어야 그거 약간 좀좀 좀 괜찮은데? 아이디어 선택하겠습니다 자 치명타 100% 클레드 갑니다 정석대자 가면 되죠 치명타 타면은 또 이제 왁! 하는 그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치명타 가본 사람들은 이해를 할거야 왁! 하는 소리가 나요 왁! 근데 큐가 안 잡히네? 그렇지! 바로 잡혀야지 이런거 내이 네, 맛에 또다이아고가한다니까 치명타 100% 클레드 갑니다 와야소서퍼씨 레전드 와, 역시, 이게 또 다이아지, 맞지? 이 미친놈들아. <웃음> 나 진짜 미치겠다, 얘네들. 자, 야소 서폿과 함께하는 치명타클레드. 다가와리죠, <웃음> 아주 그냥. 예. 자, 우리, 야, 다이아 형님들. 다섯 명에서, 자, 일단 인배 가죠. 하지만, 여기서 중요한 점. 아무도 CC기가 없다는 거. <웃음> CC기가 아무도 없다는 거. 자, 근본 없는. 리신 2스킬 찍나요? 딜로 잡겠단 마인드. 잠수가 아니면은 아무도 못 잡는 망할, 망할 인베이드. 시기 아무도 없죠? 예, 네, 전 갑니다. 이거지, 이 맛에 또 다이아 구간 하는 거지. 아, 너무 재밌어, 이 구간. 아, 놀 때마다. 자, 그럼 3대3을 뜰 텐데, 여기서. 자, 근데 상대도 문제는 되게 센 조합이라는 거. 아, 하지만, 리신이 그걸 외면하면서, 자, 망했어요, 마터. 아 망했어요 리신이 외면했어요 아 그래도 야소? 야소 서포자 야소 서포 지금 구경해야지 이런건 아 야소 서포아 그래도 야소 서포트의 저 강력한 애도 구경했다 뭘보진마 인마 나만 볼거야 아 야소 하나죠 벌써 아 이게 게임입니다 형님들 어 뭐야 나왜 3렙 안돼 3렙 일단 찍고 생각을 하자 없냐? 고다 아, 얘3대 3에서 풀 썼구나. 선템 BF 대 거. 자, 야소 서포. 아, 좋아요. 아, 이거 안죽나요 아, 죽죠 이거 자연스럽게 제 겁니다. 그리고 레드도 제 겁니다. 아무도 몰라, 아무도 몰라. 리신 여기 있어. 아무도 몰라 지금. 지금 리신 쇼핑 중이야, 쇼핑 중. 아 모델 한번 잡고 싶은데 그래도 햄이 안나오는데 안잡으니까 잡아야 집가면 정수약 자가 나오거든요 레드 묻었죠? 그래한번 피해야겠다 이거 못됐죠? 아직 좀 없을텐데 기저 안죽나? 나이스 감사합니다 레드 딜 이럴려고 레드 먹는거지 아형형아형아형나 아, 형. 이제 겨아 아 착하게 살게 <웃음> 서이냐서가 나한테 뭐라 하는데? 금음까지 <웃음> 신호하는데? 어떡하지 이거? 치명타! 아이 소리 들리지 이거 와이 소리들리려고 또 치명타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것도 한번 질러 궁 없거든 아직? 있나? 반전이긴 해. 아, 종이가 이걸 쓰는 걸 보면 짜오가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믿으러 가는 부분이고요. 그러면은 탑 끝나죠. 둘셋아 형. 형. 아이 형. 아기 치지 마이. 100% 해서 레드 1분 남았다. <웃음> 저저 알려 주는 것도 진짜 거의 레전드네. 레드 아주 자연스럽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우 야, 자연스러운데, 너무. 아, 근데 탑갱 안 오니까. 이거 먹어도 합법 아닐까? 안 돼, 받아들이는 거야. 리신도 아는 거야. 탑을 안 오는데 탑이 이겨주는 게 얼마나 큰 건지. 어? 어, 오히려 좋. 저... 뭐, 어, 어, 뭐해, 얘? 미녀. <웃음> <믿냐? 웃음> 아, 미쳤다, 진짜. 안빼네 반응 어림없이 컴플스 써주시고요 아아 지르나? 아. 어? 자, 이거 한 입만. 아, 나 이거 한입만 나 아, 아나 죽지 굿아 왜그래 나미니만 먹을게 해보자고 해보자고 해보자고 나 공도 엄청 빠른데 나 공격 상당히 빠른데 어디 갈라고 안가요 가자 싸워부터 아자. 왜풍 안써 일단 잘 먹었구요 너도 풍 없잖아 얘도 어, 근데 싸우면 이상하다 아 속박 때문에 거리가 안 벌려졌어 아 뭐해 튜브 없어. 튜브 없으니까 레드 먹어도 되죠? 레잘 먹겠습니다. 아니, 이거 빨리 돌려야 다음에 원질이 먹지. 너무 자연스러워요. 이것도 제꺼죠? 아니었던 걸로. 이거! 아, 근데 야구 데리고 들어왔어. 야, 이건 내 킬이야, 근데. 건들지 마요 내 거야 이거. 아내 건데. 몰라, 난할거다 난 했어. 난더 못해. 아니 더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싸우 좀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속 진짜 빠른데. 내 거야. <웃음>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이 구간 하면 또 던지는 게또 생명이죠. 아, 일단 90% 90%까지 왔어. 대미 <웃음> 1,100 나오는데? 빨리 정비하고 야 완성했어 형들 형들 완성했어. 그래서 제압골도 붙어 있어요. 완성했다 완성했다 완성했다. 아 안돼 안돼 거기 서 죽으면 안 된다고. 레드무비 한번 찍어볼게. 레드무비 한번 찍어 근데 내신데 얘네. 수가 없는데. 아이고 가는 길에 블루가 있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네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갑자기야 상대인 줄 알았잖아. 내 거야? 아까비. 어, 이러면 조이 이. 뒤져. 뒤져. <웃음> 두방 컷. 아. 너 여지가 없잖아. 너뭐 때려, 때려, 때려, 때려, 때려 부셔아 아파요. 여기까지만. 아 근데 가행 갔어 똑똑한 자식 이걸 밀라 그러네. 안녕. <웃음> 그냥 지나가다가 사라지는데? 아, 열심히 밀어볼게요. 아 몰라. 몰라. 다 때려, 그냥 다 때려 죽여, 죽여, 죽여. 형다대만 맞아봐. <웃음> <웃음> 죽여 죽여 아 죽여 아 못도망가 못도망가 못도망가 한대 아 병타 내거야 이거 아아 아, 잠깐만 대가리 700 병타 병타 병타 병타 병타 병 대가리 아안 맞아요 아아 하나, 둘, 아, 지지, 아, 아. <웃음> 아, 나 야수한테 유쾌한 팀워크 져야겠다. <웃음> 아, 나 진짜. 역시 미치겠네. 아, 야, 이하공인데 낫네. 또자 이제 다이애나의 하늘을 그. 또 이하공인데 살보팀